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에 있는 병지방 오토 캠핑장에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병지방 오토 캠핑장 위치도고요 사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은 C사이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A사이트 거꾸로 이동을 하면서 사이트 어떻게 생겼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C사이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사이트 1번이 시작됩니다 모두 파회석구역이고 사이트 엄청나게 넓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옆에다 차를 세워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또 2번으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줄로 이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차를 세우면 은옆 사이트하고는 거의 얼굴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과 3번 사이는 이렇게 나무로 구분짓게 되어 있고요 보통 보면은 두개 사이트마다 이렇게 중간에 나무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3번이고요 그 옆이 4번 되겠습니다 모든 사이트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독이 있고 그리고 두 사이트마다 나무로 울타리가 젖어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화장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배경기 3개, 소경기 2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엄청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물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샤워실 규모 엄청나게 큽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물을 쓰려면은 이렇게 코인을 넣어야 됩니다. 4분의 500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사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는 이렇게 마주산쪽에도 파이프 여기는 23번 단독 사이트입니다 근데 네, 크기가 약간 좀 작네요 사이트는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겼고요 굉장히 크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C사이트 같은 경우는 애왕견하고 같이 동반 캠핑이 가능한 곳입니다. A하고 B사이트는 애왕견 동반이 안 되고 오직 C사이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쉴수 있게 정자도. 계곡 쪽에 사이트를 잡는게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계곡퓨는 이런식으로 생겼고요 이쪽 실사이트 쪽은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야외 개수대가 있습니다 이 캠핑장 모두 공통이고요 개수대는 모두 야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21번 사이트를 시작으로 또 사이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13번 사이트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여기 사이트는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계곡 쪽에 계시는 분은 입구를 계곡 쪽으로 하시면 은 서로 얼굴 보며 지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중앙도로 이 중앙도로가 2차선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따닥따닥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사이트 가장 마지막에 행성군 드론 체험 플랫폼이라고 되어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은 캠핑장 연락처가 이렇게 있으니까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사이트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가면서 어, 단독 사이트나 단독 사이트 번호만 좀 불러드릴게요 먼저 산 쪽에 23번 사이트 단독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실사이트 가다 보니까 계단이 있는데 계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선 실사이트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이쪽에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총3개 사이트가 있고요. 세개 사이트 모두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무로 사이트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되게 넓고요 그리고 여기서 입구를 잡으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산보다는 이쪽 계곡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이렇게 화장실 건물이 보이긴 하지만 시선을 좀 위로 하면은 아저 산멋있죠 그리고 이곳 5번 5번 사이트 단독 사이트입니다 C사이트는 여기까지고 다음 B사이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 사이트를 향해 가고 있고요 입구쪽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시면 정면에 관리소가 있고요 거기서 체크인을 하시고 C사이트를 가실 분들은 좌측으로 가시면 되고 B사이트를 가실 분들은 지금 제가 가는 쪽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비사이트 시작입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면은 B1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모두 데크 사이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모든 사이트들은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데크는 위에 인조 잔디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이 인조전지에 텐트 칠때 제가 B 그 사이트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곳이 2번이고요 그리고 다음 건너서 3번, 4번, 5번, 6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측 사이트들이 6번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계곡쪽은 사이트가 없습니다 여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트 중간 중간에 이렇게 광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넓게 차가 다니지 않으면 여기서 뭐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뭐 그런 놀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야외 개수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수대는 모두 야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건물 샤워실 건물이 있는데 아까 C사이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건물을 지나가면 은 계곡적으로는 B 56번부터 시작을 하고 산쪽으로는 7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56번 사이트는 계곡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계곡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55번도 마찬가지고요 55번 맞은편에 7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계곡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52번부터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순이죠 그러니까 52, 51, 52 이런 식으로요 제가 52번 계곡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이 좀 많거든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비구역도두 개의 사이트가 이렇게 하나로 구현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줄로 하나 거져 있는데 여기다 차를 세워 놓으시면 옆 사이트 볼일 없습니다 여기 계곡 쪽에 B48번 사이트 단독구역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한쪽뷰 13번 단독구역입니다 그리고 13번 다음 14번도 단독구역이에요 사이트 굉장히 큽니다 어, 14번이 사이트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여기 텐트 한 5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47번도 단독구역이에요 B구역이 단독이 많네요 그리고 그 옆에 46번 구역도 단독 구역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는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번호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이런식으로 나무 정승에 이렇게 밑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총 사이트가 한 1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샤워장하고 화장실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화장실이고요 맞은편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기는 총 4개가 있고요 여기는 아까 그쪽 시구역 쪽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화장실 맞은편에 이렇게 m t b 트레이닝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곳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샤워장 건물 옆에 개수도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22번 사이트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거려서 이게 좀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번 사이트도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6번 사이트에 제가 있는데 어 여기서 데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데크는 이렇게 나무 데크 위에 인조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 팩을 갖고 오실 때는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설치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징어팩이나 이렇게 데크 사이에 끼는 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박는 거 있죠 이걸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이게 이 텐트를 칠려면 8개가 필요한데 8개가 없어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팩을 박았습니다 4군데 바깥쪽으로 팩을 박고 나머지는 저 데크팩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나사식으로 돌려서 쓸수 있는 팩이 필요하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B35번 사이트도 단독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다 35번 사이트 거예요. 댓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B 지역 끝에 쪽의 광장은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구역이 B 사이트 마지막 구역입니다 이 돌다리를 넘어가면 A구역으로 넘어가고요. 여기 물놀이하기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 굉장히 깨끗하죠? 저곳이 B사이트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럼 이 돌다리를 건너서 A사이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A사이트 시작지점입니다. A 사이트는 B 사이트하고 C 사이트하고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드블록 형식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차를 댈수 있는 주차 공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옆에 이런 식으로 잔디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구역이 A23번 지역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A22-1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A구역 쪽은 도로와 인접을 해가지고 차가 좀 다니면 은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A지역을 잡으시는 분들은 이 도로 쪽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 쪽이 18번부터 22번, 22-1번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은 편 끝에 23번하고 24번 사이트가 있는데 어,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화장실하고 샤워실 건물이 있는데 생긴 새는 아까 C사이트에서 봤던 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A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돌다리를 건너왔죠 차가 올수 없는 길입니다 A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캠핑장 입구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관리실 앞으로 25번부터 28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관리동이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까 제가 걸어왔던 곳이 좌측으로 29번부터 37번 그리고 우측으로 1번부터 16번 길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부터 16번 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여기 16번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15, 14, 3개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11, 12, 13 사이트가 있고요. 15번 사이트 이렇게 앞쪽으로 산책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이쪽 산책로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거리면 15번 사이트는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와 같이 이쪽 15번 앞에 일로 이렇게 산책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내려가면 보시는 거와 같이 계곡이 있고요. 여기도 계곡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물놀이하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데크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아 여기는 완전히 그늘로 되어 있고요 산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경치도 이런 경치고요 그리고 데크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자리를 보러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A 사이트는 이렇게 타원형 형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 사이트 중앙에는 이렇게 정자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데크 형식으로 무대 형식으로 이렇게 데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럼 이쪽 뒤쪽으로는 사이트가 없으니까 이곳을 가로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환점을 돌아서 반대쪽으로 왔는데 지금 보이는 사이트 쪽이 A구역 2번부터 6번 사이트 구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비해 크기는 다른 캠핑장에 비해 비슷한데 여기 C사이트나 B사이트를 제가 보고 와서 여기를 보니까 어, 규모가 좀 작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A7번부터 A10번이 있는데 그나마 이쪽은 약간 좀큰 편이에요 그리고 A7번부터 A10번은 이렇게 뒤쪽으로 잔디밭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야가 더확 트여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쪽 A2번부터 A6번은 저렇게 막혀 있어요 A2번부터 6번만 아니면 어디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구역 1번부터 16번 구역을 둘러봤는데 이 구역 계곡 굉장히 좋고요 다만 사이트가 좀 작다는 거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럼 오동길로 다시 와서 여기 A37번 구역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쪽 계곡 쪽이 A구역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트도 크고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샤워장, 화장실도 가깝습니다 풍경은 바로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저기 아까 제가 B구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길인데 바로 옆이에요 캠핑장이 굉장히 멋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 강추드립니다 사이트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이 조금 좁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그 정도 빼고는 뭐 나무랄 건 없어요 그리고 참고하실 거 반드시 샤워실 이용할 때는 500원짜리 코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비가 한방 번씩 쏟아집니다 제 카메라가 방수가 안돼 가지고 들고 뛰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경지방 오토 캠핑장 사이트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